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정구입니다 일전에 라스트 오버스 1이 리메이크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전달 드린 적이 있었죠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차가웠는데 이번엔 라스트 오버스 3에 대한 소식이 들려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라스트오버스1은 비디오 게임 역사에 한 획을 그섰다라고 평가받는 만큼 평론과 일반 대중들 모두에게 큰 호평을 받은 작품인데요 음... 뿐만 아니라 게임의스토리 또한 완벽한 엔딩으로 마무리 지은 만큼 더 이상 명작을 건드리면 망치는 일밖에 안된다라며 많은 사람들이 리메이크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해외 웹진인 게임스팟에서 진행한 최근 발표중 가장 실망스러운 소식이 무엇인가 라는 설문조사에서 데이지곤2의 캔슬과 새로운 언차티드 시리즈의 캔슬을 뛰어넘고 라스트 오버스 리메이크에 대한 소식이 가장 실망한 뉴스라는 통계가 나왔을 만큼 국내외를 막론하고 리메이크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의견인 걸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리메이크 소식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는 판에 이번엔 닐 드럭만이 직접 본인의 입으로 라스트 오버스 3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닐 드럭만과 공동작가인 헤일리 그로스는 영화 스크립트의 비하인드를 듣는 팟캐스트인 스크립아파트에 출연하여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해당 팟캐스트에서 두 작가는 라스트 오버스 파트 2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물론 정말 다행이게도 이제 게임이 제작되기 시작했거나 초기 기획단계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이제 막 라워3 스토리의 틀을 잡은 정도라고 하는데요 닐 드럭마는 라워 2 이후 진행될 이야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중이라고 하였으며 공동작가인 헨리는 비록 지금 우리가 제작하고 있는 게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썼지만 언젠간 2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내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아무튼 속편에 대한 이야기는 내부적으로 아주 조금씩 논의되어 왔었다고 합니다 최근 유치를 의하면 너티독은 라스트 오브 어스의 리메이크 뿐만이 아니라 시간 여행을 하는 컨셉의 sf 게임도 제작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다행히도 너티독 게임들 하나에 투입되는 자본과 시간과 인력을 생각해보면 현재로서 라스트 오브 3에 대한 개발은 기획도 아닌 거의 아이디어 단계에 그쳐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라스트 오브 스 1도 닐 드럭만의 노트에서 출발했던 것처럼 언젠가 세상에 공개되지 않을이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해도 되죠 숱한 논란 속에서도 평단에서는 호평을 받고 좋은 실적을 달성해 너티독의 디렉터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한 닐 드럭만 과연 그가 써내려가는 라스트 오브 스의 이야기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2와 같이 많은 팬들의 극심한 반발? 1과 같이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명작? 어쨌거나 둘다 닐드럭만의 손에서 탄생한 작품이다 보니 참 걱정이 되면서 기대도 되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